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아랑 먹방 처음 해봐요. 저도요. 네, 저 해수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인데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 제가 초등학생 때 제일 처음으로 가지고 싶었던 여자 이름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음. 이해수라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이랑 이렇게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보고 제가 음. 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아, 그 친구가 이쁘던 게 아니고 이름이 너무 예 이름이 거구나. 되게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그 친구 이미지가 떠올라요 학문같이 생겼다고요? 나너가 대체 학문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거? 아가내 그러니까 옷이 학문같다고어머 어머어머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뭘 찾고 있던 거예요? 아 저는 자꾸 음식이 그거 같다고 하죠서 어머어머 <웃음> <웃음> 언니는 이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거의 딱 2주 정도? 2주하고 하루 더 넘었나? 예,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언니는 진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있어요 힘들었던 게 제가 이런 일을 이제 초한 초하도 그렇겠지만 처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게 있잖아요. 이제 기강이 있다, 악세다. 뭐 그래가지고 긴장을 너무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언니들이 예 해수야 이제 우리가 좀 편해질 때도 되지 않았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얼어있으니까. <웃음> 좋겠다. 아 <웃음> 어, 그래요? <웃음> 완전 좋은 거죠. 저는 초아 님이 부러워요. 진짜 가지가 하나 없는 그런 찐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웃음> 제가 어떨 때 그렇게 느끼셨어요? 일할 때 뭐런가를 알려드릴 때 아니면 평소에? 추자 언니 대할 때요. <웃음> 아솔직하어 제가 그래요? 헉? 저는 지금도 사실 추자 언니한테 엄청 할 말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 <웃음> 진짜요? 제가 이제 그냥 옆에서 이제 가끔가끔 가끔 보는 걸 이제 보면은 진짜 솔직하게 하고 싶은 이런 어... 언니 저뭐 이런 거 해도 돼요? 약간 이런 게 근데 아직 저기, 음. 말 못한 거많은데 <웃음> 맞아요. 완전 <웃음> <언니>, 궁금하네요. <웃음> 일할 때는 조금 언니도 네. 편하게 하셔도. 네, 저안 그래도 어제 지적을 언니. 받았어요. 뭐예요? 그래도 저는 저보다 어리더라도 선배라는 개념이 되게 강해가지고 음. 이제 부를 때도 제가 원래 초아님 뭐 유자님 막 이렇게 님자를 붙이니까 어제 언니가 너 이제 님자 붙이지 말라고 그냥 초아 유자 이렇게 부르라고 하셔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저 군필자예요 여러분. <웃음> 군필이요. <머리야. 웃음> 군필 젠더. 언니 <웃음> 저도 땡땡 젠더 한번 정해주면 안 돼요? 땡땡 젠더 초아는. <웃음> 어, 어, 어, 자꾸 이게 어, 어, 어. 시간하네요 네. 자꾸. 양론 같은 펀팅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펀팅 한 번도 안해왔어 안 근데 내가 남자라도 초반에 몸매가 진짜 이쁘거든요. 몸매 어, 딱. 짜딱 응, 드러나는 옷 입고 어. 걸어가면, 어머 친구인 것 같아요. 저 몸매 관리는 따로 안 하고요. 매일 집에 걸어가고 가끔씩 에어팟 끼고 노래 듣고 걸어가거든요. 음. 근데 가끔 너무 신나서 한 시간 동안 밖에서 뺑뺑 돌고 집에 들어가요. 절대 남자한테 음. 번호를 따이고 싶지 않고. <웃음> 어, 그래도 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음. 언, 언제든지 부럽네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음. 저는 하루 종일 걸어도 그냥 <웃음> 걸어다니는 게 <웃음> 아, 아니에요. <웃음> 어, 그래요. 어머, 경화님, 저 실제로 보셨나요? 아, 어, 보면... 맞아. 아나운서 분위기 나요. 어, 진짜요? 오늘 헤어를 언니가,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헤어를 언니가 하셨는데 너무 예뻐요. 네. 제가 첫창기에 뽑았었을 때 머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 영상에 나오던? 충화는 꼭신입한테 이쁘다는 말 듣고 싶었는데,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요. 어, 저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 이쁘다, 예. 아, 근데, 초아가 먼저 막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먼저 오늘 막 출근해서 너무 오늘 이쁘다고. 언니 그런 말하자 없거든요. <웃음> 이쁘다고, 할게, <언니>. <웃음> 이쁘다고 할게요, 악몽. 이쁘다고 할게요. 회수님은 가슴 수술 하시나요? 어, 해야죠, 해야죠. 제가 이게 통이 크다고 400 이상도 들어간대요. 허? 진짜요? 에이, 엄청 크게 할수 있다고 병원에서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타백 네.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진짜 여기 얼굴 하나씩 달고.. 수박! 아, 달고 다녀볼까요? 수박 하나씩 <웃음> 달고.. 와. 근데 항상 네. 제가 머리 만지는데 예쁜 척 하는게 아니고 음. 뭔가 심신안정을 찾으려고 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버릇, 버릇이 저도 약간 된 그런게 있어요 누가 댓글로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음. 머리 좀.. 음. 제발 그만 만지라고 댓글 다 보시는구나 버역다니썰저 봤어요 초아님의 아~~ 그 벤츠 그.. 그거 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남자일 때도 여자인 줄 알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겁이 나가지고,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저 사람은 나를 여자로 알고 왔고, 음, 나는 아직 음. 남자의 모습이고, 나는 여자로 살 거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 스스로조차도 지금 뭔가 이도저도 아니고, 음, 애매하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 연락을 해봤자, 내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사람은 충격을 받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음. 번호를 물어봐도 그냥, 아 없어요 이러고 확 갔어요 한네번 아, 네.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 내 자신이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그... 혜선언는 숙소에서 하는데 공주 언니랑 친하게 지내시겠어요? 아 그럼요 공주 언니하고 출근 같이 할 때도 있고 시간이 이제 같은 조에 출근하면 은 가끔 이렇게 오셔서 안부도 물어보세요 어왜 앉아? 이러면서 진짜요? 네 친하게 보고 싶다고요? 보고 여 싶으시면 보여드릴요 어머머머머머머 <모모모모> 장제 아, 진짜 콤블럭스에 어가 굵어가지고 지금 제 앞에서 <웃음> 아니 아니요 언니 다리는 <웃음> 족발이야 <좀 불가해>, 나 <웃음> 음...